질문이 계속 생기네요. 제 얼마 전에 발목을 삐어서 오른쪽 네. 발목이 약간 불안정한 상태 아, 네, 네, 조금 걱정돼도좀 불편한데 혹시 네. 이거 강화할 수 있는 동작 아네 있어요. 네. 하나, 네, 둘 셋. 네. 안녕하세요. 네 민정 쌤입니다. 이제 네, 지금 세경 쌤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죠? 네. 지난 편에서 발바닥에 아치를 조금 더 깊게 하는 재미있고 그리고 아주 쉬운 세 가지 동작 해서 했었죠. 네. 마지막에 발목을 강화하는 동작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제 그 다음 영상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시켜드릴게요. 네, 여러분들 중에서 어, 발목을 삐나다 뭐 염좌라고 표현을 하죠. 네, 자주 발목을 삐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리고 한번 발목을 삐었던 부분이 약간 부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발목이 굳어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시고. <목> 오늘 발목을 조금 더이 굽히는 힘을 많이 강화시켜서 삐는 것들을 예방하고요. 여기 발목을 조금 고무어어안고 자+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네, 많이 부탁드리고요. 이렇게 본인이 조금 강화시키고 싶은 다리를 한쪽 다리를 뻗으시고요. 오늘은 이제 이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. 조금 더이 도움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네. 저항을 걸어서 하는 이 밴드를 사용하는 동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라텍스 밴드 있죠?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밴드를 사용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두 겹으로 접었어요 최대한 이 발목하고 발등 부분에 넓게 걸어 놔 주시고요 네, 저는 이렇게 밴드를 제몸 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발목을 강화하려고 하는 분은 발끝을 자신의 무릎을 향해서 발가락의 힘도 있지만요 이때 가장 메인의 힘은 이 발등 전체를 이렇게 정강이 방향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네, 잠깐 힘 한번 빼시고요 들이 마십니다 발등을 들어 올려주세요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. 걸을 때 발가락에 힘이 없는 분들이죠 어, 걸어 다닐 때 약간 이렇게 질질 끌리는 듯하게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도 꼭 필요한 동작이죠. 네, 이렇게 당길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요. 천천히 내쉬면서 다시 휴식. 네, 지금 계속 힘 들어가는 거 느껴져요? 엄청 많이 느껴져요. 네. 자, 지난 시간에 했던 이발 아치를 강화시켜주는 동작과 지금 하고 있는 발목을 강화시켜주는 이두 가지 세트로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죠? 앞쪽에 힘을 쓰게 되면 뒷면은 스트레칭이 되잖아요. 그래서 아킬레스 건과 종아리 깊은 안쪽에 이 타이트했던 부분이 조금씩 더 길어지는 스트레칭의 효과도 나타나게 되시면서 잠시 힘드시고요. 네. 아 그렇죠. 네. 이렇게 당기는 힘을 강화시키게 되면요 아래쪽에 정강이 쪽의 근육들도 무릎을 펴는 힘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쪽도 강화가 되는 거예요. 무릎이 안정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. 네, 잠시 내쉬고요. 지금 이 전체가 다 힘쓴 느낌이 있어요? 네. 네, 아주 강력해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하지 않은 발하고 발목을 강화한 발하고 두 발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놓고요. 천천히 한번 이렇게 발끝을 당겨 보세요. 지금 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 앞쪽의 저강의 쪽이죠. 발등까지 네, 양쪽의 이 앞쪽 라인의 느낌을 한번 살펴보세요. 네. 근육의 힘도 제가 많분도요 네? 그렇죠. 네. 이 발등 쪽이 여기까지 힘쓰는 이 강력한 선이 느껴질 정도죠. 네. 네. 왼쪽과 오른쪽의 지 차이가, 운동을 한쪽과 안을로 쪽의 차이가 아주 확연히 나타나죠. 제일 음 번째. 지금 발목을 띄었기 때문에 이쪽을 강화를 해주시면요 평상시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해주시면 되겠죠 네. 그리고 습관적으로 자주 발목을 띄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집중해서 그쪽의 횟수를 좀 많이 늘려서 해주세요 네자 지금 어때요 이제 발목 좀더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네 네. 그래요 오늘 이동작도요 여러분들 밴드 있으시면 요 서로 이렇게 가족이나 이렇게 친구들하고 도 같이 해보세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 추천 영상 보시려면 이쪽을 누르시고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부탁드릴게요. 아참 종 모양 버튼 누르시면 최신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